특히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왔는데 80cm가 넘게 온 곳도 있다고 합니다. 강원 지역에 깜짝 많은 눈이 내리면서 당초 내일 폐장하려던이 스키장은 일어나세요. 아 일어나세요. 아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아 일어나세요. 왜 일어나세요?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오세요 드디어 가야죠? 와. 너무 힘들다. 가자, 줘. 한희 가자. 와. 아. <웃음> 왜 굴러 굴러. 풀고 난리 났어 갑자기. 가자. 한 이런 거 처음 봐. 한희 이런 이런 눈 처음 봐? 어, 그때 제주도에서도 그게 처음이었는데. 너보다그랬 <웃음> 신기하지? 신기한가봐, 막 굴러 막 <웃음> 이렇게 굴러, 너무 신기한가봐 파묻혀 있어야 돼. 아 어떻게 해도막 진짜 귀여. 눈에서 막 소영해. <웃음> 브랜디 <웃음> 힘들텐데 거기. <웃음> 아 발. <웃음> 아니 지금 거의. <웃음> <웃음> 눈마 눈 먹어. <웃음> 시원하니? 빙지다, 빙지. 가자. <웃음> 너무 귀엽다. 발 괜찮으세요? 점점 발목에 감각이 없어지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가야되는거지? 빨리 가자! <웃음> <웃음> 어머 여긴 또 무슨 파라져있은가요 <웃음> 감자 생겼다고 아니 하이도 엉덩이에 다생 이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, 뭐해. <뭐래. 웃음> <웃음> 알이 많이 생겼는데요? <웃음> 알 품고 계신데. <계시네. 웃음> <웃음> <웃음> 브랜디, 페퍼, 하이, 사랑해. ㅎ <웃음> <웃음> 쏘세요~! 실 <제발>. ч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오> <웃음> 대포도 <웃음> <웃음> <페퍼도> 가봐 <웃음> 가질 못해 대퍼 페퍼, 대포도 가자 어구 어구 대포야 이리 와 이리 와왜 어구 어구 어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고 이리 와이니도 이리 와줄게 이리 와 여기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 애들이 길 따라간다. 애들이 내 길을 따라오지. 가자. 아이고, 힘들어. 뺏어, 이리. 뺏어, 이리. 자, 나. 잘 간다, 쟤는. 진짜. 왜폰왜못 가. 아이고, 아이고, 도와주세요. 일로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 올라, 올 올라, 올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, 올왜 올라, 올라, 올라, 가라 올라, 올라, 올라, 라 올라, 올라, 너무 많만 로만, 이만 로만, 로아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집에 왔어요. 아, 집에 왔어요.